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앞으로 시장의 방향 또 재테크 방법 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승훈 대표님인데 우리 채널에서 많이 모셨죠. 여러분에게 투자와 재테크에 대한 인사이트도 많이 드렸어요. 또 각오로 가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우리 이승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오늘도 모시고 어,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의 방향 또 시장의 방향 어떻게 받아보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제 종, 이번 정부가 이제 5월 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많고 아직 히든카드가 까지진 않았지만 네. 이미, 이미 이제 일부 까진 것들도 있잖아요 네. 또 보여줄 것들도 있고 음. 그래서 어 이제 음. 먼저 질문인데요 2020년 7월에 인대차 3법이 나오게 됐죠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임대인은 또 임대인 대로 또 임차인은 임차인 대로 네. 다힘들어신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음. 가장 가깝게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고 계신데 어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들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제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데이터로 보더라도 분쟁이 0배 이상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 굉장히 반목이 생겼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임대차 산법에 대한 논의나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취지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명분이나? 음, 그렇죠. 왜냐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음. <웃음> 네,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음. 수밖에 없었는데 네.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은 어 전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졸속적으로 빠르게 음. 진행했던 이런 네. 부분이 가장 컸죠. 왜냐하면 음. 이게 그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결국은 2년을 더 연장해 주는 어떻게 네. 보면 임대인 입장에선 강제로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음.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 이게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길게 살수 있어도 좋은데 네. 전세 공급에 대해서 기존 공급이 물량이 안 나오는 음. 거잖습니까 네. 오래 살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신규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전세 공 전세를 찾을 때는 음. 물량이 없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전에 확보된 전세공급 물량이 많다면 네. 기존 임차인은 2년전연장해서 살고 음. 신규 임차인은 지금 남아있는 여유 공급분에서 착고하게 되면 모두가 회피했을 텐데 네. 전세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법을 시행하다 보니 음. 기존 임차인 은 혜택을 받았지만 신규 임차인은 그 고통이 더욱더 가중돼 버리는 아. 그래서 약간 제조성 게임처럼 기존 임차인 혜택을 보는 음. 만큼 신규 임차인이 이제 그 불이익을 받는 형태가 음.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탄생했고 이러한 음. 어떤 불협화 음들 쟁들 그 다음에 이중 가격을 넘어서 이제 뭐삼중 가격 얘기도 나오고 네. 이런 것들 인해서 전세가 불안하니까 시장 전체에 매매안정화 가격도 이제 좀 음. 불안해지는 요소가 됐고 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이 임대차 3법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음. 이거를 시행했던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 예. 네,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요 좀 빨리 정상화 돼서 우리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제이 정부에서는 이 임대차 3법 말도 네. 말고 탈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폐지 내진는 축소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 폐지 내지는 어느정도 축소가 되면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게 이제 어느정도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시장에서 는 이게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 이제 이것도 의견을 분분하더라고요. 네. 그 원상복귀됐을 때더큰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음. 부분도 있고,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혼란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했던 게 문제가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그 전세 공급분이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냐? 음. 아직도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이러한 부작용이 지금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네. 특히나 이제 8월달 이후부터는. 이제 신규 임차인이 또이 플러스 2를 다 소진했던 네. 그 임차인들이 물량이 수요자로 또 편입되게 되면서 그쵸.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더큰 전세가 상승이 지금 예견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일단은 단번에 폐지 같은 거 요즘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이제 차기 정부가 네. 계속 어떻게 완화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속도 조절론 얘기가 많이 음. 나, 나오잖아요. 네.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로 완화, 상당 부분의 완화나 폐지는 저는 찬성하는 바이나 음. 일단은 첫 발주 잘못끼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음. 다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급격하게 바꿔버리게 되면 은 사회적 혼란이 또 분명히 일어날 음.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완화시키거나 폐지하는 입장은 동의를 하되 네. 거기에 대한 속도는 충분하게 조절 하게 되면서 음. 하나씩 단계별로 간다면 네. 정상화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음. 입장이죠. 그래요. 한번 이번 정부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네. 자 지금 이제 문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고민 또 네. 다주택자일수록 가장 큰 고민이 부동산 세금이었거든요. 네. 그건 취득세하고 보유세, 양도세. 음. 그래서 벌써 그 양도세 위에는 말을 하고 있고 또 취득세, 보유세도. 네. 어, 완화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음. 완화되는 방향, 또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간다면 이 앞으로 이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현재 거래량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뭐 거긴 종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비싸니 집을 못 구하고 네. 그다음에 팔지도 못하게 되고 또 가만 있자니 또 보일세가 높고 네, 꽉 예. 막혔어요 이런 일이 막혔죠, 막혔죠. 진태양난의 상황이라 음. 사실은 불만이 속출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랑 활성화를 통해서 음. 부산시장이 동 조금 더 이렇게 활기를 찾게 돼야 음. 연관된 산업들도 많잖아요 건설업도 네. 그렇고 뭐 인테리어 중개업 뭐 하다못해 등등등등 음. 이사업점 업체 등 이라든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도세 부분을 좀 완화 일시적이나마 음. 예. 뭐 완벽하게 그. 제도를 바꾸는 거는 음.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좀 풀어주면서 좀 거래를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 음. 거고요 다만 이제, 이제 취득세에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매수자 입장도 그렇고 양도세도 음. 입장도 해서 그것들이 풀려야지만 원활하게 거래가 될것 같고 네. 보유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로 감면을 해주느냐 이것도 음. 이제 화두가 되는게 어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팔지는 못해요 양도세 네.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유하자니 또 이제 증여 라든가 아니면 음. 주택임대사업자 라든가 이게 우회로를 미리 선택 못하신 분들은 네. 너무 괴롭죠 그렇죠 팔자니 양도세가 80% 음. 가만히 짜니뭐 수천만원에서 억대로 세금이 네. 나오는 상황이라 네.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유세 부분이 상당 부분에 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버티기를 갈거예요 네. 그래서 음. 뭐 보유세는 예전만큼 뭐현 음. 정부 전만큼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은 옳다고 보지는 않고 네. 다만 지금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니까 음. 적당한 선에서는 더어도한1 2년 정도 전에 네. 그런 세율 부담 음. 이 정도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그래. 왜냐면은 너무 또확 풀어져 버리면은 음. 또안 팝니다 그쵸 때문에 어, 네. 그래서 적당히 팔 정도로 양도세는 완화시켜주고 음. 종부세는 부담이 되지 않은 선만 조금 깎아주고 요 음. 정도가 되는 것이 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 어쨌든 거래 활성화에 좀 목적을 두고 음. 그게 어떻게 되면 움직일지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좀 수렴해서 그쵸. 올바른 정책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제가 고객들을 만나면서느끼는 점은 뭐냐면 굉장히 스마트해 주셨다. 아, 그럼요. 네. 엄청 똑똑해 어요 전반적인 지적 수준들이 <웃음> 네. 상향평준화 상향 됐어요. 상향평준화 네. 됐어요. 그래서 어, 이제는 우리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시장의 큰 흐름은 보실 줄 아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네. 경험상으로. 그래서 지금의 그런 판단들도 충분히 이제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서 그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재건축 얘기 좀 여쭤볼게요 가장 네. 또 투자단 사이 이슈가 큰 곳인데 네. 지금 이번 네. 정부에서 재건축장도 많이 묶어놨었는데 네. 차기 정부에서는 이것도 많이 풀라고 한다 말이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앞단에서 네. 어, 문제인 그 안전진단 규제 완화 네. 카드도 지금 내밀고 있는데 이가 네. 어, 요가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완화가 된다면 네. 음, 요게 재건축장에서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안전 진단 부분에 대한 완화가 되면은 음. 일단 확실하게 재건축이 네. 속도를 낼 거고 네. 이거는 결국은 재건축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음. 뭐이 야기하는 거죠. 그거야 뭐 당연한 수순인 그렇군요. 거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였나요? 음. 이제 기사가 나온 것들이 이제 안전 진단을 뭐 완화하거나 네. 정밀 안전 진단 폐기하는 거자그 음. 공약 자체를 폐기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그거죠 집값을 자극하지 않겠다 라는 음. 거에 이제 계속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지적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음 그러면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이게 속도 조절이 라든가 음. 완화 뭐 상당 부분 완화했던 거를 약간 줄여주는 정도가 되는거 사실 음. 어느정도 예상했던 게이 공약 그러니까 당선이 확정되기 전에 공약은 음. 이제 일단 당선이 돼야 되니까 약간 과장 되기도 하고 그렇죠. 난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약간 럭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이제 인수위가 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작업을 하는 과정이 그렇죠. 있어서 약간 뭐 가지치기를 하는 건데 <웃음>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재건축 시장이 들썩들썩 하니까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음. 너무 많이 풀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음, 거죠. 그렇군요. 속도 조절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 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뭐 이 그게 그거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건축 시장이 음. 풀어지는 거다라는 시장 인식이 이미 그렇죠. 들어가 있기 음, 네. 때문에 분명히 재건축 시장은 지금 가격이 상승 중에 있고 그런 체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었단 말이에요. 음. 재건축에.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명목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 같이 음. 대비했을 때 가격은 더 오른 것 같아요. 음, 재건축 시장이 네. 어, 그런 상태에다가 현 정부는 어쨌든 간에 완화를 해준 입장인 거죠. 네. 그러면은 각 시대비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 낮은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거니까 완화하는 거면 네. 그러면 현 정부, 그러니까 차기 정부,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음. 개인적인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 대선주자들이 다 공약을 네.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그 공약을 이제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그 공약이 이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방향인지를 한번더좀 네. 여유를 갖고 재검토를 해서 올바르게 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 특히 이제 지금 음, 윤정부 들어오고 나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져 있는 것 올라갔죠. 같아요. 네. 심리가. 아, 이젠 좀 좋아질 것이다. 네. 이런 것들도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반영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엄청나게 반영되죠. 네. 사실은 네. 심리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재건축하면 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이제 초과의 환수제였잖아요 네. 근데 이 카드도 지금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재건축 시장에서 만약에 완화가 되면 네. 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음. 사실은 초과의 환수제로 인해서 일부러 늦춘 단지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음. 이게 이제 뭐 양도세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음. 지난 수십 년간의 부동산 역사를 보면서 네. 학습효과가 생겼다고 봐야죠. 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자들이 음. 워낙에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잘잡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초과이득한 수제라는 것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 음. 네, 언젠가는 없어지거나 음. 네. 적어도 한시적으로는 이제 사라질 것이니 음. 그 기회를 노리겠다라고 했던 그런 단지들이 많았는데 음.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완화시켜 준다면 음, 네. 그전략이또 맞아 들어간 거죠 네. 네, 그래서 효과의 환수제가 이제 그 폐지가 되거나 상당 부분 완화가 됐을 때는 재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고 다만 이제 이거 바라보는 시각이 음어 그런거를 왜폐지를 하냐 음. 효과 이득 했으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라고 네.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고 하나의 어떤 문장이나 하나의 명 그것만 보게 되면 은 맞는 표현 같아요 음.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 더큰 어, 틀에서 보자 그러면은 네.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수를 확보해서 하는 그거보다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전체 시장에 대한 매매가격 안정합니다 음, 그렇죠 그러면 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가장 높은 자치군데 음. 가장 높은 지자체라는 것은 결국은 가장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으니 네. 결국은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지만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가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이 사람들한테 돈을 횟수로 확보하겠다라는 작은 목적보다, 음. 전체적으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 결국은 궁극적인 정, 전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네. 사실은 초과의 환수를 오히려 풀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만 활성화가 빨리 되고 공급이 되게 되면서, 음. 궁극,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하고, 네.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잡힐 수 있다면은, 네. 이런 거는 풀어주는 게 맞는 음.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반대론자가 많죠. 그렇죠. 네. <웃음> 네. 참. 에, 똑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네. 에, 바라보는 방향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뭐 크게 보면 금융에 좀종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금융시장이 금리나 또뭐 네. 대출 규제 지금 네. 시장에서 대출 규제가 많은데 음. 네. 에, 이게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크게 바뀌잖아요. 예전에 네. 이렇게 보면 대출 규제가 풀린다든가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음. 부동산 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었어요. 재테크할 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일단 이제 대출 규제 음. 완화 카드도 거느리고 있는데. 뭐 실수요자 입장 개투자 하신 문제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금리나 대출 규자 완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죠 네.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되니까 못 사는 분도 많은데 네. 대출 규제가 완화돼서 실수요자 이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이 시장은 또 어떻게 화할 배치할 수 있을까요 음 실수요자 분들 중에서 이제 뭐그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 네. 중에서도 이제 두 부류가 나뉘죠 집을 음. 살수 없을 만큼 이제 소득이 좀안 되시는 소득이 안 분들이 있고 네. 저소득층 분들이죠 네. 이런 분들은 대출이 풀어준다고 해도 집을 살수 없으니 음.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공공임대를 지속적으로 네. 예, 공급해 주면서 음. 이제 최소한의 뭐 인간의 권리 행복 추구권을 네. 추가 할수 있게 해제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중산층 정도가 돼서 어 내가 대출만 풀어주게 되면 집을 네.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건 되시는 분들은 네. 지금 현 작년 같은 거 재작년 음. 19년 말이죠 그 이후부터 대출 규제가 생겨나게 되면서 네. 나는 집을 구입하고 싶은데 대출 안해주거못 구입한 못, 못, 음.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번에 이제 기회가 되겠죠 다만 음. 그때부터 가격이 한 그때보다 많이 올랐어요 음. 그 다음에 그때 환경이랑 틀린 거는. 금리가 인상이 됐고, 여러 차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인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출 규제 묶고 지금 이제 현재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까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그렇죠. 풀어준다 하더라도 음. 일단 집값 자체가 많이 올랐고, 네. 내 소득의 상승분보다 자산 상승이 분명히 높았을 테고, 네. 그 다음에 금리도 지금, 지금 대출 금리가 비싸다고 아우성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으니, 과연 음. 내가 이것을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까라는 그렇죠. 부분이 생겨서 음. 예전과 다르게 대출 규제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많은 음. 사람들이 막 덤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예, 어.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음.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우리가 좀 바라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중산층도 부담일 것 같아요. 부담이죠. 아, 어, 그래서 네.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집가, 집을 살수 있는 여러 개 되는 이제 중산층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 살수 있지만 네. 어, 대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네. 이제 이번 정부,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음. 어, 어느 시점에 집을 사야 저점에 살기를 원하시겠죠. 네. 산 어, 일이 떨어지거나. 아,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 고민이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웃음> 이새 정부 들어와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 집을 사면 좋냐 네. 올해 나에 사야 되냐 좀더 지켜보고 뭐한1년 음. 뒤에 사야 되냐 네. 저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 이거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어떻게 네. 바라봐야 될까요? 아 어, 저는 지금 거의 한 8년째 7년째 계속 강조 드리면서 네. 말씀 드리고있금 방송이 라든가 이런 걸 하게 해서두차 말씀드렸지만 네.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고 봅니다 음. 네, 여전히 네. 네, 여전히 오늘 올해도 그 시각은 제 판단 기준 음. 바뀌질 않았고요 네. 물론 이제 지역별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지역별 차이 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어 지금 현재 대구 라든가 세종이 라든가 이런 음.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거는 확연합니다 공급이 음. 부아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대량 공급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음. 공급 물량이 많으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네. 거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공급 물량이 음.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경제적인 영향보다. 총공급량, 그리고 음.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부동산 가격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라 겁니다. 음.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이 다 틀리실 텐데 네. 그 지역의 공급과 수요 대비했을 때 그게 초과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음. 예 그런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한다 그러면 은 지금 경기가 조금 좋지 않다, 않다고 하더라도 네. 가격이 예전만큼 올라가진 못하겠습니다만 음. 상승 방향으로 갈 것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집을 구하는 거고요. 서울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궁금해도 하시고 서울 경기 쪽이 네. 이쪽 일대에서는 저는 어 대규모 공급 그러니까 음. 이제 3기 신도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공급되는 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음. 가격이 좀 내려가기 어렵지 않겠는가 라는 음.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데서 이제 내년 23년도 24년도에 굉장히 많은 공급이 있다 한 8만 음. 가구가 들어선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둔촌, 주공 등등을 포함한 것들인데 그쵸. 지금 다 멈춰버렸잖아요 네. 네.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서 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왜 일어났냐면 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은 소비자 가격을 올리면 그만인 거예요 네. 그런데 소비자가는 분양가 상한제로 고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원가만 음. 올라가는 거니까 불협화함이 나는 거죠 그쵸.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손해보면서 공사 지어줄 수 없는 거고 음. 조합원들도 약속한 게 있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인데그데 확연히 틀어지게 음. 되면 은또 불만인 거고 그쵸. 그래서 분상제라는 어떤 이런 정책이 그 전면 재검토가 되지 않는 이상 음. 이런 부분이 불거지게 될 거고 문제는 그런 어떤 전촌주공이라든가뭐 이문유타운이라든가 음. 그런 단지단지별 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서울에 그렇게 공급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음. 사실은 또 공급 부족이 심마가 되게 되면서 음. 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현 정부가 뭐 250만 원으로 공급하고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2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양질의 주택을 여덟 번 공급하느냐, 음. 그건 상당 부분이 아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는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 이런 것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비역세권의 음. 그 아니면 원룸형이라든가 작은 그런 네. 형태들도 다 포함된 숫자란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음.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때가 많다고 보는 거죠. 음, 그렇군 네. 그래요.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어차피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부족한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집을 사는 걸 추천드리고 경기나 지방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온도차가 좀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좋다그 보다는 수요공급 그 부분을 분명히 분석해서 어,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음. 선택하기가 어려우시긴 그렇죠? 하겠죠. 왜냐면 음. 워낙에 비싸고, 네. 이게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음.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항상, 맞아요. 특히나 경험이 없, 무주택자분들은 경험이 음. 없으신 거잖아요. 네. 사실상. 뭐 사다 팔았을 그렇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사람이 심리가 당연한 거니까 맞아요. 그 음.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처음에 살때뭐 당연히 그런 마음 들었었고 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지만 음.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한번 극복하실 필요가 음.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기다린다고 하셨던 그런 음. 분들은 사실은 가격이 더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그렇죠? 하는 건데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게 되기가 음. 굉장히 힘든 게 음.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자 입장 매도 네. 자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저렴하게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연끌족들 있죠. 네. 최근에 연끌족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불과 한 2~3년 전에만 샀던 분들은 음.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가, 샀던 금액에 비해서는 뭐 여전히 높은 그쵸? 상태거든요. 여기 있다가 쭉 올라갔다가 일부 빠진다고 해서 손해볼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도할 음. 이유가 없고. 물량이 지금, 음, 결국은 수요자, 대기 수요자보다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나왔을 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음, 그렇 그러니까 네. 그 공급 물량 그런 연결족들 일부가 나오는 것들은 다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기 힘든 거고, 음.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어떤 부동산 수십 년의 역사를 봤을 때 음. 가격이 떨어졌던 시기가 IMF 때랑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10, 한 10년 남짓 전에 했던 음. 글로벌 금융이 두번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 결국은 뭐냐면 은 대규모로 사람들이 팔수 있는 대규모로 음. 공급 물량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은 네.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뭐 도박을 해갖고 큰 빚을 졌다거나 네. 아니면 은 어떤 특정한 뭐 몸이 너무 아파갖고 음. 정리해야 된다거나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매도자들이 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가 음. 조금 올라 한다고 지금 3% 금리에서 5% 금리로 2% 포인트나올라갔다 음. 그래 봤자 2% 했을 때뭐한 3억을 빌렸다고 해보죠 음. 그럼 3 6 600만원 이거든요 그 연간 600만원 때문에 1억씩 2억씩 음. 떨어질 거라고 기대한다는 자체가 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신다면은 정말 아이 저뭐 부동산 뭐사겠고 이런 인식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음. 그런 분들은 뭐 장사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댓글이 많은데 진짜 음. 그게 아니고요 집은 그 가격이 참 구조적으로 내려가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나 좋은 지역은 네. 더구나 최근에 원가가 상승하게 되는고 계속 그렇게 음. 기본적인 가격이 비용이 있는 건데 어떻게 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렇죠.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렇죠. 그래서 집은 1주택까지는 적어도 음. 최소한 보험 적성격으로라도 하나 갖고 가시는 게무조건 음. 맞다 저는 정말 강조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래요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영도포인데 영도포가 한 4년 만에 집값만 두 배가 올랐어요. 두배 네. 이상 올랐죠. 네. 또 그거 말고 이제 전국적으로 뭐 건축비는 서울 강남이짓나저 강원도 산골이짓나 똑같죠. 근데 최근 한 2, 3년 동안 건축비만 한 20% 이상이 이제 올랐으니까 재료값은 딱두 가지잖아요. 땅. 그다음에 건축, 제조, 자재값. 또 하나 여기에 투입되는 인건비. 인건비도 다 올랐잖아. 요그니까 그렇죠. 모든 게다 우상향 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 물가 네. 올라가듯이.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